여기 아주 많은 이미지 태그가 있다고 간주해주세요. 이 상태로 실행하면 모든 이미지가 거의 동시에 로딩됩니다. 낭비가 심하죠. 화면 안에 들어온 이미지만 로딩할 수는 없을까? 로딩 속성을 레이지로 지정하면 됩니다. 이제 화면 안에 있는 이미지만 로딩됩니다. 이미지 위치가 화면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때 나머지 이미지도 로딩돼요이 기능은 iFrame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